야, 너 아이유 신곡 들어봤어? 난 트럼프 같은 사람 진짜 싫더라.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? 아이유랑 트럼프랑 귀신이 무슨 상관임? 그만 일어나야 할것 같아. 집에 가서 숙제해야 하거든. 참, 나도 숙제 있었지.